기술창업론 기술창업 실행하기 네 번째 시간 기술창업 재무관리와 자금조달 2.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기술 창업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기술 창업 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금 조달을 하는 데에서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당연히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일종의 빚이죠, 빚. 예. 그래서,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 뭐, 자금조달 시 적정 모의 부채를 사는 용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자기 자본 갖고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빚, 부채가 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뭐 괜찮다.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부채 비율을 한 200% 이하로 유지하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주주들한테 지불하는 보상인 배당은 변동 배상계가 갖고 있는데, 뭐, 순익이 많이 발생하는 배당을 많이 주지만, 이익이 없어서 기업이 문을 닫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왜냐, 뭐, 초기에는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네, 인내를 하고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 초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어쨌거나 자기 자본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네, 주주들한테 자본을 유치하고 모자란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을 유치할 때는 이제 개인 및 지인 자본을 또 활용을 하는데요. 개인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자 소유한 재산, 그것은 이제 창업자로 조달하는 것이고 초기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을 아무 정도 모아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개인자본 활용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돈이기 때문에 뭐 이자 부담이라든지 또 원리금 상환 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안정적인 것이 장점이다. 이게 가장 좋긴 한데 실제로 창업가 문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세계적인 기업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워즈미아, 그 워즈니아 같은 경우도 차고에서 첫 제품을 조립하고, 뭐첫 돈이 많아서 이제 애플 컴퓨터를 창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첫 제품을 조립해서 인근 컴퓨터 매장에 판매. 그래서 판매했더니 이제 괜찮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품을 살 자본이 없었어요 피슈를 만들어 부품을 사야 되는데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시다시피 예, 폭스바겐 미니버스하고 끔찍이 아끼던 공항용 계산기를 팔아서 자기 자본을 만들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 이렇게 자기 자본을 마련해서 5 0도 생산해서 생산 판매해고 이것이 다시 이제 그것을 실적 인정받아서 재투자를 받아서 오늘날에 이제 애플을 조시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부, 자기 자본 중요하지만 하튼 가능한 음, 그런 선에서 좀 만들고 자기 자본을 만들고 그것을 배수해서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은 이제 애플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거죠. 개인 자본이 모자라면 그때는 이제 지인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어, 융자 또는 이제 어, 주식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투자를 통해 주식 매입 또는 공격적인 기용할 때 자금 조달 또는 비용 측면에서 이제 절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인 자본을 이렇게 이제 유치할 때는 창업 초기 기업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자치기 회사가 잘못되면은 지인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받으면 회사가 잘못됐을 때 가족 전체가 금전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서 사실은 이제 지인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무리한 자본 유치는 곤란하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클 델 같은 게 오늘날의 델 컴퓨터의 창업자죠. 창업자 역시 가족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마이클 델은 굉장히 그 이색 그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어, 원래 컴퓨터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유니버스 오브 텍사스 어스틴, 스틴 대학에 이제 의대였습니다 의대생이었어요. 그 1학년, 의과대 1학년 시절에 1000달러로 IBM PC 조립 PC죠. 그것을 조립해서 부품 사가지고 그걸 판매했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괜찮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대리 기존 방식은 이제 뭐 IBM PC 뭐 애플 컴퓨터에서 딱 브랜드의 그, 그 사양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기에 맞는 성격의 PC를 원했던 거죠 예를 들면 게임을 뭐 하는 사람들은 그래픽카드라든지 메모리가 필요하고 주로 워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사양 대신 가격이 저렴한 PC 이런 것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마다 다양한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 기존의 메이커들은 딱 자기들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맞춤형 PC가 없었습니다. 자, 델은 이제 그것을 간파를 하고 부모님한테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이 있다. 맞춤형 PC 시장.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해서 30만 달러 고객 부모님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오늘날의델 컴퓨터를 창업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 PC 보다는 20% 저렴한 음, 그런 음, 컴퓨터, 델 컴퓨터를 PC를 만들었고, 또그 웹상에서 자기가 고객들이 사양을 선택해서 음, 그것을 완성시키면 그 사양에 맞는 PC를 조립해서 배달해주는 맞춤형 PC 그것도 저렴하게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예, 것 성공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역시 가족 투자를 기반해서 성공한 그래서 지인 자본도 정말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초기 자본 조달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발족되면서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많은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초기에 한 오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창업 준비 단계에는 창업 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실행 단계에선 창업 아이템을 사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 단계 이 단계를 넘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R&D라든지 마케팅 이런 그좀 예, 예, 규모가 좀큰뭐 2억 3억 이런 정도의 단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때 만약 실패한다 또는 여기서 실패한다 하면 이제 재도전을 할수 있는 재도전 창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너무 두려워 안 해도 되고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개할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어, 활용하면 되고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업 리그, 뭐 청년 창업 사업 학교, 창업 맞춤형 사업화, 그 다음에 창업 성장 R&D, 창업 도약 패키지, 재도전성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단계별로 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자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은 음, 이제 그 은행처럼 대출이 아니고 순수 자금 지원 방식입니다. 초기 단계는 보통 뭐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 창업가들한테는 유리한 그런 자금이고요. 최근에 이제 2천에서 5천만 원에서 또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은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5천에서 1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자가 낮은 저리 대출 방식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지급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대출 하나는 대출 하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신용 보증 기금이라든지 기보 기술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같은 데서 기술을 평가를 해서 어 보시면 이제 기술 보증 기금 신용 보증 기금 기술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어, 기술 가치가 뭐 2억이 어떤 그 기술 가치가 있다 하면 2억에 을2억 해당되는 보증서를 발급해 줘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출 2억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은 기술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대출도 가능하고 또 대출 이자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자금 조달 방식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사업들 보면 이제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그래서 전국에 많은 선도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창업 초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약한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상업 성공 패키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마트 벤츠 캠퍼스는 이제 일종의 앱 창업, 컨텐츠 네, 융합 기술 주로 이제 지식 서비스 분야의 창업자를 지원하는 거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이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 그런 할수 있는 새로운 도약. 주로 이제 창업 기업 한 3년, 네. 이런 이제 해당되는 기업, 기업들한테 다시 한번 점핑,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패키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창업 네이 창업넷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정부에서 주원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여기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창업넷에 가서 창업 지원 사업을 잘 살펴보시고 어, 내가 적합 나한테 적합한 음,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일정에 맞게 지원하고 그래서 선정돼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크라우드 펀딩, 엔젤 투자, 엑셀러레이터, 벤치캐피탈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앱 서비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어,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이것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기부형, 대출형, 보상금 제공형, 수익 배분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되죠, 엔젤 투자사 등등 하는데 보통 이제 기부형, 대출형, 보상형, 수익배분형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보상형, 즉 보상품 제공형이죠. 그래서 그 내가 이런 이런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 투자를 하십시오 만약 투자하게 되면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뭐 20% 30% 싼 가격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방식이 보상형. 수익 배분형은, 어, 이제 수익 증권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배분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크라이터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요. 뭐, 집은 뭐, 또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킥스타터고요. 해외에서는 킥스타터라는 사이트. 해외 전 세계 사이트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와디지죠, 와디지. 네, 그래서 킥스타터 킥스타터가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고요. 여기서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와디즈라는 사이트가 크라우드펀딩에서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그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이렇게 신청한 그 스타트,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 소개들이 영,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는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킥스타터, 뭐, 좁스엣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거.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엔젤 투자인데, 이제, 뭐, 당연히 엔젤 투자는 뭐, 소규모, 그죠?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애에 필요한 자금 되고,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젤 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웃음> 그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 협회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웃음> 포럼도 하고 또 실제 다양한 그 엔젤 그 액티비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주로 이제 초기 성장 단계 벤치캐피탈은 이제 후기 성장 단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바로 이제 스타트업 단계, 일종의 시드 머니 단계, 죠 아주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벤처캐피털은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서 미드 스테이지 단계 또는 뭐 매출 니스테이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뭐 기반이 돼서 매출도 이제 일어나고 하는 그런 단계는 벤처캐피털 이쪽에 이제 퍼블릭이죠 이때는 이제 P 모 시리즈투자 선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 중에 이제 뭐그 주식 공개를 한다든지 뭐 IPO 단계 이런 단계가 이제 그렇죠. 엔젤 투자는 저쪽에 가장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엔젤 투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엔젤 투자 지원 센터 여기 보시면 엔젤 클럽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엔젤 클럽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고요.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젤 투자 정보마, 뭐 엔젤 네트워크, 엔젤 리더스포럼 이런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엔젤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엑셀러레이터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원, 뭐 교육, 뭐 데모데이, 아주 소중한 자금, 공간 제공, 뭐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내에는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액셀러레이터 찾아서 IR도 스피, IR 하고 또 필요한 교육과 공간과 시설. 그다음에 이제 소정의 어떤 투자금 유치, 지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해외에 어떤 글로벌 진출할 때또 글로벌 진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셀러레이터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에, 그다음에 이제 팁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일단 뭐 1억을 투자하면 최대 한번7배까지 뭐 정부가 매칭 펀드로 어, 투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팁스 같은 경우 이제 요즘 굉장히 그 성공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 아이템만로 실패 부담을 창업하는데 뭐 60% 이상 지분을 보장하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즉 엔젤 투자사가 투자를 하면 네, 그 다음에 여기 정부에서 R&D 지원과 플러스 알파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투자, 민간 투자가 15%면 나머지 필요한 자금의 85%를 정부가 지원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 여기저기 인큐베이터. 민간 투자사들이죠. 그래서 이 투자사들의 사실은 선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엑셀러트 현황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형, 뭐 정부 주도형. 그래서 이런 액셀러레이터를 잘 활용해서 투자 유치에다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다. 벤치캐피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후기에 이제 거금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 성공한 것을 검토 후에 그러니까 초기 기업들 하는 벤치캐피탈들은 투자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주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경영자 투자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벤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출하는 것도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캐피탈과 이제 금융기관을 이제 좀 비교해 보면 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담보 제공, 융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뭐 동산, 은행, 은행 등뭐 특히 원리금 상환 뭐 이런 것도 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 반면에 이제 벤치캐피털은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인데 주로 지원 형태는 이제 주식, 지분이죠. 전환사치라든지 뭐 신주 인수권, 인수건부, 어, 사채 어, 인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담보는 필요 없고요. 리스크는 당연히 없죠 에, 회수 방법은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M&A, 네, 이런 거. 그래서 철저하게 기대에 성공했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은 이자를 이제 추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벤츠 캐피탈과 금융기관은 굉장히 자금 성격이 많은 차이가 있고, 철저히 이제 투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벤츠 캐피탈 자금의 특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투자 유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 이제 투자자를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래서 어, 잘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피치를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제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피칭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까지 약한 60초 정도, 그렇죠?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자기 제품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그런 스킬을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스킬을 이제 역량을 갖고 있어야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효과적인 스피치를 할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IR을 할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느냐 하는 거 보시면 이제 뭐 적절한 시간 배분과 논리적인 내용 구성인데요. 이건 정말 엘리베이터 피치를 위한 거죠. 서론 주제 시간 십초 주제 에 대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탁 말해서 어, 이렇게 반응이 오게끔 그렇죠 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고 그 다음 내용 주제는 스토리를 청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초는 마무리 그래서 한 1분 내에 나의 제품, 나의 서비스, 나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분 스피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바로 이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일단 그러면 1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창업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떻게 될까요? 어, 굉장히 흥미 있다. 내 사무실로 가자. 가서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스피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계획서 뭐 2, 30분 내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일분 내에 자기 아이템을 투자한테, 자 정말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스킬 이런 것을 다, 갖출 필요가 있다 your way to post this. b e c a 이 s e of the tone,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 제 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 열린다면은 이제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든다. 이게 러시라는 건데 러시는 무슨 제품이냐면은 이제 친환경 비누죠. 친환경 비누. 에, 그래서 친환경 비누인데 이 친환경 비누를 한마디로 빨리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좋은지 그죠? 그래서 러시에서 등경하는 메시지 맵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이보시면 러시 makes handmade soap and cosmetics. 중요한 건 이제 핸드메이드죠. 맞죠 그렇죠? 핸드메이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핸드메이드의 세 가지 포인트 뭐냐 프레시하다 네. 그다음에 E A V 프렌드 막 환경 친화적이다 에스컬 컴퍼니다 아주 윤리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로시라는 회사는 핸드메이드 소벤 화장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프레시하고 신선한 재료 를 쓰고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기업이다. 예, 충분히 1분 내에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메시지 맵을 임팩트 있게 탁 예, 강하게 이렇게 자기의 제품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예, 쉽게 예, 그 회사 제품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스킬이고요 그 피칭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 준비를 한 네. 네, 뭐 스텝은 4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발표 20분 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피치는 약한 3분 1분은 사실 너무 작고요 3분 정도 연습해서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5분 정도는 이제 그 투자의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을 하는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투자 결과 발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한 20분 내에 아주 임팩트 있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수록 실전과 같은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음, 좋은, 음,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어, 오늘 이제 기술 창업, 기업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 네. 이제, 음, 그, 다양한 종류와 또 유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피치를 할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을 다 피었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다섯 명이 함께 동업했는데 공평하게 20%씩 지분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동업을 하려면 지분은 불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창업 초기 아, 멤버들 간의 지분을 놓고 이견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에,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지분은 약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적어도 5 1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동업자 3, 4명인 경우에 지분을 공평하게 나눈 경우인데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그 이유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기술자 4명이 창업한 비사는 지분을 어, 똑같이 25%씩 합리적으로 어, 분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자 초기 멤버들과 이제 불화함이 발생했죠. 그리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친구를 질투한 나머지 멤버들이 크고 작은 일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느새 회사 내에서도 이제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명의 주주 중에 두 명의 친구가 코스닥 상장에 반대해서 기업 공개에 이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게 되고요. 이럴 때 순조롭게 회사를 끌고 가고자 한다면 초기에 대표이사가 확실하게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14번째 시간, 기술창업 재무관리와 자금조달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창업의 성장과 출구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